자 저번 시간이었어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번 시간에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기타적인 요소를 좀 많이 느리긴 했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요. 제입구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심지도 못하고 흘러간 그런 밭들이 있죠. 자 이런 애들 구제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 아이를 하나 더 설치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다려보죠 자 그리고 인구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스테이트 워커가 상당히 많아졌고 잡네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좀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상위 재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클레이 피트라는 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생겼대이 아이를 몇개지어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지어야 되나 하나, 둘, 세개 정도 짓고 그 다음에 포털이 있죠? 자킹덤스 리본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도자기 만드는 건물이고요. 일단 두개 정도 만들어 놓읍시다. 자 속도를 좀 올릴게요. 그리고 또 건조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들이 생기면. 그래서 이 아이도 좀몇개더 지어 놓을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건조해짐을 방지하기 위한 됐어요. 자, 빠르게 일합시다. 그리고 빌더 쪽에도 사람들이 좀더 고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 당락이 있죠. 일단 지금 미리 많이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구매를 하고, 그 다음 시즌에 다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00%니? 오케이 1 0 0 1 0 0 그래요 완벽하죠 내가 원한 게 이거예요 좀만 기다립시다 그리고 빌더 건물이 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어디 갔지 빌더 건물? 왜 기억이 안 나지? 건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어디 있나요? 세팅 말고 자,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딱히 보여드릴 건 없어요. 뭐 지금 이게 크다 그 커다란 뭐 영향도나 그런 거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랜드벨루나 뭐 뷰리피케이션이나 시큐티나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쵸? 어소리티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보면 좋고요. 자, 한번또지압레스가 어, 많이 있네요. 그래, 공업지대도 좀 만들어줍시다. 분명히 내가 지정을 해줬을 텐데 여기다 한번더 만들어볼까요? 이쪽에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오, 생겼네, 바로. 마켓도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다가도 만들어놓을게요 설마 여기에 워크샵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지어보려고 했는데 어 자리 담네요 하나 지어놓고 아발 생기죠 자 마켓도 이쪽 주변에 좀 지어볼까요? 여기 하나? 하나 자, 하나 지어놓고 아이고 766명 죽었고 그래요 에뭐 어쩔 수 없죠 국가를 위해서 그 저장해 놨던 그런 이런 것도 있죠 그걸 받쳤습니다 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걸좀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1로 하나 고또 파밍 더 늘리고 이렇게 합시다. 14,000 가지고도 회복이 안 됐어요. 뭐 물론 지금 5,000 얻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8,000이 생긴 건데 일단 좀더 모을 필요가 있겠죠. 기다려봅시다. 아 이런 거 있죠. 어,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 죽거나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파괴를 시켜줄 수도 있고요 지저분하면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여기는 있니?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잘 사네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당, 만약에 대비해서 어, 병문을좀 뚫어볼게요 여기는 드어나있고 이쪽도 나중에 뚫긴 해야돼요 자 하나 들어놓을게요자 다시 건물들 들어오기 시작했죠 야 너네 우리 잘 산다고 하니까 또 다시 몰려오는거 봐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이거 일단 스테이트 워커들 얘네들 있죠 얘네들 다 채워지면 여기 생산량이 또 다시 늘어날거예요좀 기다리면 될것같아요 근데 게임이 벌써 끊기 기 시작했죠 이 게임이 그래픽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기 시작해요 많이 슬프죠? 자 이쪽 2%밖에 못 심었어요 그러면 뭐다? 어, 파밍 더 해야죠 뭐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인구 체크를 합시다 잡이 없는 사람들 없고, 시장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농장이 더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켓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 또 농장을 만들어줄게요. 이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사는 농장. 얘 애들이 그렇게 농장을 원한다면 내가 만들어주지. 자,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은 물을 좀 끌어올게요. 끌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한번 끌어봅시다 자, 쭉쭉 끌어올게요. 어, 맵이 너무 크다. 그래요. 이 정도까지만 끌어올게요. 어차피 여기는 공사를 못해요. 빌더가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있는 것까지만 건설을 해줄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기도 여유있을 때 업그레이드를 시켜줍시다. 호잇. 자, 진흙벽을 일단 일반 레벨까지 올리고. 자 여기 한번 체크해볼게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복귀했으니까 거의 100%죠. 어, 이러면 됐어요. 이러면 됐고. 자 이쪽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줄게요. 자, 자원 많을 거예요 아마. 응? 이게 왜, 어, 왜 업그레이드가 안되지? 아 되네. 자 웨어하우스에 자원들이 왜 안들어가있지? 음 이해가 안되네. 기다려보죠 뭐 아, 곡식은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요 자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여기도 좋아요 자 시큐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아직 미디움 단계죠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아이들 있죠. 얘들 그 심찰 범위를 좀더 늘리던가 할게요. 늘릴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늘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늘리면 돼요. 아. 문제는 이쪽인데 이쪽을 하나 더 지어줘야 돼. 여기다 지워줄게요. 됐어. 이제 남은 건 저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열심히 애들이 만들고 있죠. 잠깐만. 날려준 애들이 많이 부족한가? 아, 그러네요. 한 3명 정도 더 고용을 해주고 기다려보죠. 아니면 이쪽에서 날라도 되잖아. 이렇게 할게요. 자 중간에 재고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도자기 300개나 있죠. 자, 이쪽에 도자기 한번 받쳐가지고 효율을 올려 볼게요. 아니 술 없지? 자 이렇게 합시다. 믿음에 대한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신전 안에 있는 유물을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뭐 정확히 어떤 효능인지 모르겠지만 템플에 대한 신앙치가 올라갔죠. 이러면 됐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워크샵은 이미 필요 없고 농장만 좀더지어주면 되겠네. 왜 여기는 안 짓니? 이해가 안되죠. 자, 이쪽에다가 농장을 좀더 지어줄게요. 에헤이, 여기 왜안니뭐 이러면 알아서 오겠죠? 자, 그리고 넘어갈 수 있게 자리 공간 준비해 준거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자, 토양 비옥하게 올리는 거 이것도 몇개 지어줄게요. 이렇게 하겠죠. 됐어. 요아얘 위치 잘못 잡았다. 됐어. 여기다 할게요. 자 여전히 먹을 게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지금 어, 수확을 좀더 해야 되는데 씹는 것 자체가 워낙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를 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술을 좀 만들어 봅시다.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술은 어디서 만들면 좋을까요? 여기서 만들어도 되긴 해요. 근데 다만 지금 보리가 남아돌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표시가 떴죠. 이거또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자, 얼마나 회복된지 한번, 수치로 한번 볼게요. 자, 미리 17,000까지 갔다가, 15,000, 이번에 얼마까지 간지 봐야 돼요. 자, 일단 넘어섰고,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우리, 우리 리즈 시절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틀렸네요. 그쵸? 어 넘었다. 넘었다. 넘었다. 그래요. 일단 이 정도네요. 밭을 조금만 더 늘립시다. 늘려야 될것 같아. 요 에헤이 겹치는구만 또 에헤이 좀 빼야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농부 좀더 늘려야겠다. 농부는 된대로 계속 늘릴게요. 자, 이번엔 여기다 지을게요. 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쪽은 언제쯤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지금 거의 다 제가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던 것 같은데 그쵸? 다 업그레이드 시켰잖아 좀 이해가 안 되죠? 뭔가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물또 지어야 되나 봐요? 뭐가 문제일까?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지금 바로 할게 없고, 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미리라도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바로 2명은 늘린 다음에, 이쪽에 있는 땅 100%로 다 만듭시다. 어휴 저번 년도 너무 형, 형편없었다 13,000까지 떨어졌었죠 형편없었어 이번에 좀잘 신경써야 돼요 자 100% 100% 36% 32%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안되지 당나귀 하나만 더 늘립시다 늘리고 파밍을 하나 더 늘릴게요 자 이쪽에다 설치를 할게요 됐스 이런게 100%가 돼야지만 저희가 효율적이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안되죠 그런게 94%? 70%? 여기또 왜이래? 100% 100% 100% 흐흠 또 걱정이 되는구만 여기또 왜이래 음 파밍을 좀더 늘립시다 이건 답이 없네요 현재로서 조금씩 조금씩 늘릴게요 자, 빠르게 정리를 하시라. 아니, 얘도왜 이렇게 집을 많이 필요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안 되겠어요. 제 신앙심도 많이 떨어졌는데 신앙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봅시다. 지금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이거밖에 발전을 못시켰군요. 근데 이것만 발전시켜도 상당히 끊기죠. 제 예정대로 하면 진짜 큰성물 건물들을 여기다 지으려고 했는데 안되겠어. 계획을 좀 바꿉시다. 바꿀게요. 여기다 말이죠. 자이 건물을 만들어볼게요. 왜 만들 수가 없니. 그거 얘 먼저 만들어야겠구나. 얘는 또왜 안되니? 아 그래요. 이거 먹을게 필요해요. 먹을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사람들 좀더 데려올게요. 안좋다. 내비둡시다. 네, 자 어디를 확장시키는게 좋을까요? 그냥 여기를 확장시킵시다. 아 이렇게 할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고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집을 짓지는 않네요. 뭔가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물부터 안되고 장식 꾸미고 자 이런데도 이쁘게 꾸밀게요. 뭐야 이거 이거 해제가 안되네요. 일단 그렇다치고 아 여기는 집을 못 짓는구나. 이거 회전하면 되니? 그래도 안되죠. 내버려 둡시다. 자 그리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얘들도 업그레이드 시키... 그... 여기 있는 얘들 거주지 있죠?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거예요 그러려면 이쪽도 가드포스트 타워가 필요하고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지켜보자. 음, 응, 됐네. 야, 너네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제 벽으로 다 감쌌잖아. 여기 남았냐. 아 근데 벼가 회복이 안 돼요 그쵸 큰일 났어 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18,000까지 올랐네요 이번에 최근에 근데 그 정도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없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 이래 이거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죠 자 지금 자원들 많이 모였을 때당나기를좀더 고용을 합시다. 일단 1200정도 쓸게요. 됐어요. 아 16000까지 올랐네요. 다행이네. 음 이러면 될것 같고 여기도 보유 당나기를좀 늘리긴 해야겠네요. 그쵸? 이것도 늘립시다. 돈 많을 때 이렇게 팍팍 업그레이드 시켜놔야지. 예 움직여라. 뭐하니? 자 중간체크 한번 할게요. 지금 스테이트 워커보다는 아직 프리베이트 워커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집을 좀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역지대를 좀더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머리 아프네. 하나 더 지어줄까? 여기다가? 가능? 여기다 지을게요. 하나 지어주고 나 아, 이거 거리 안 다니 설마? 빌드하우스 하나 만듭시다. 이 아이 있죠? 범위 한번 확인해보고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 요 여기다 줄게요 크으. 이게 안 닿네. 자, 빨리빨리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확장하는 게좀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효율성 문제가 좀 많이 필요함에 따라 한동안 좀 지켜본 다음에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확장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효율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100% 채웠죠. 그래. 나 이런 걸 원했다. 좋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에다가 자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네. 회전시킨 다음에 헤헤 물을 좀더 끌어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빌더 없어서 그렇죠? 이쪽도 빌더를 좀 만들어볼게요. 한 이정도 참 되겠다. 토양에 비옥해 하지만 이쪽에다가 그 밭을 만들 수 있어. 아,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200명이야. 다들 농사를 하고 싶어 하죠. 이쪽에다 좀만 더 지역을 구성할게요. 그래, 여기 지역 있는데 왜안 하니? 이해가 안 되네. 빌더가 없어서 그런 건 아예 되고. 자, 여기 만들었죠? 이거 사람들 다 늘립시다. 여기 는거 건설 빨리 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하고. 자, 물 푸는 거 이것도 합시다. 음, 됐어. 자 만약에 대비해서 파밍도 좀만 더 늘려주고 그 다음에 회전을 좀 시켜주자. 그래 여기다 하나 짓고 자, 밭을 하나만 더 구성을 할게요. 아 땅이 비옥하지 못해요. 좀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물만 들어오면 돼요. 물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야 진짜 입군이 많이 부족하구나 지금 야 너네 왜 여기 진짜 많니 이거 이것들 안되겠는데 자 여기 빌더스 이쪽에도 자원들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하고 물 언제쯤 들어옵니까? 확인이 필요한데. 애들 열심히 작업하고 있죠. 좀만 더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쪽에 있는 땅도 파 내버리면, 이제 물이 들어올 거예요. 아, 또만 이하로 내려갔네. 이거 큰일 났네. 제가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머리 아프죠. 자 빨리 물이 들어와라 시간이 없다 오케이 이제 물 들어오죠 자 토양이 이제 비옥해질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래요 이제 다시 한번 밭을 구성해봅시다 왜?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아 만들어 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쪽에다 파밍은 몇개더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에 아예 곡창지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죠 거의 다 건설이 완료된 것 같은데 얘가 좀 빠르게 건설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쪽 업그레이드 됐고 이쪽도 업그레이드 됐죠. 여기도 이제 곧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진짜 많네. 어디 갔니 이거? 응? 이제 만들어주니? 허허... 이거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자 봅시다. 트레이드는 아직 할수 있는 게 없고 여기도 빠르게 자원들을 다 수확하고 있고 여기가 문제네 이제 파밍을 좀만 더 늘릴게요. 자, 이쪽에다가 하나 더짓고 아이고, 사더 늘려야겠죠? 그리고돈 있을 때 당나귀들 어디 갔니? 아, 얘 예, 이미 다 20명 다 채웠죠? 그럼 이쪽에 트랜스포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이쪽에다가 하나 더 질게요, 이렇게. 오이. 자 이쪽에 96% 56% 82% 뭐야? 그래요 일꾼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쵸? 인벤토리에 있는 거 이거 빨리 쳐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다 고용해야 될것 같아 자 거금의 2 4 0 0보이 이거 다 사용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걸다비워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나리를좀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죠? 일단 하나만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게요. 야 이거 안 베고 뭐하니? 운방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죠. 또 머리가 아픈데, 이쪽에 도 나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나 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텐스포터 하나 더지게요 어차피 얘는 범위가 넓으니까. 많을수록 좋긴 해요. 물론 돈이 많이 나가서 그렇지. 자, 이것까지 지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마니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래도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스테이트 워커로 변환시켜서 하는 애들이 은근 많기 때문에 이거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00% 다 채웠죠? 아 여긴 또왜 이래 파밍이 더 필요하겠다. 파밍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쪽에다가 파밍을 하나 더 만들게요. 현재서 방법이 없죠. 이쪽이 사실 비효적이긴 한데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커졌죠, 또 건물이. 아 근데 이거를 건설을 안 해줘요, 애들이. 이것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쪽처럼. 다 상위 건물로 어 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좀 아쉽긴 한데 나중에 좀 위치를 바꿔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도 어디까지 확장을 할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